생태계는 말 그대로, 이 동물과 이런 그냥 세계를 생태계라고 하는데, 이 생태계에서, 그, 생태계에서 어, 그 이런 생태계 안에는 이런 게 있는데, 소비자와 분해자생년자이런년 소비자 있어요 분해자 소비자로 하면 소비자는 그 다른 다른 그, 거예요 다른 동물을 음. 그 다른 동물 다른 그센 동물이 약한 동물을 먹는 것들하 그런 걸 먹는 걸 말하는군요. 거 그래서 이 소비자는 동급영양동이라고 해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식 동물보다 육식 동물이니까 초식 동물은 1차 소비자라고 할수 있고 그 육식 동물이 2차 소비자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분해자는 말 그대로 유기물을 분해하는 겁니다. 유기물을 무기 무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하는 걸 말하는 건데 분해자를 그런 거 분해자라고 하는데 이 분해자 또한 모두 생물이라고 했어. 양생물이라고 하시죠. 이거 얘는 뭐팡이나 세균 이런 거가 예요. 예. 그리고 생각나는 이런 뭐지 반대로 무기물과 우리가 반대 유기물을 합성하는 그런 거를 말하는데 얘는 혼자서 하는 거니까 독립 양양생물이라고 했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그냥 풀 이런 거처럼 녹색 식물 이런 거를 생물이라고. 그런 이런 거고 이게 아 이게 생물전도다 이게. 생물 좀모잖아요생물체 요새는 뭐말 그대로 물, 공기, 이런 것들도 이런 거를 무슨 건줄 알고 돌 이제 생태계에서 서로 이제 관계를 알아보는 게 음, 작용과 <웃음> 반작용 서로 저주는 상호작용이 있어요. 여기 그 생태계에서 작용이란 뭐냐면 환경 때문에 그 생물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환경으로 인해 생물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작용을 전망요 생물이 환경에, 중간에 일정 수분에휘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화성량이 이제 일정에 해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그, 그 지점에 비춰지기. 음.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구만. 인전죠 아, 네, 그쵸. 음. 빛의, 빛의, 빛의, 빛의 그 부분을 이제 방화성량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비체, 비체 에 따라 시바 깊이와 호조류에 대한 정의이 나오거든요. 음. 그니까 차에 따른 시바의 그, 비이는더 누가 더 더빛이 들어가냐면, 적색광이 가장 위에 적, 적기더라고 황색광, 황색광, 그다음에 청색광, 청색광이 밑색까지다 들어가잖아요.